오, 오, 어떡해, 어떡해! 하하하 무서워. 솔직 살려주세요! 롤리롤리 롤링. 롤리롤리 롤링. 아, 노래 진짜 좋아. 아! 깜짝이 신비야! 아 그렇게 딱 서있으면 어떡해! 야 구봉아 왜? 야 다른게 아니고 나랑 옥상 좀 올라가자 옥상에 아주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있더라고 아 그래? 나 고양이 진짜 좋아하는데 <웃음> 같이 올라가보자 알았어! 와 아파트 옥상은 또 처음 가보는데 계단이 <웃음> 어디 있더라 어디로 가야 되지? 뭐야또 뭐야! 뭐야! 알아서 올라와 나머지가 있을게 아 진짜 제 도깨비 진짜 너니까 저기 하늘 날라 올라가지 진짜 아나 어디로 가냐 나 어+ 어+ 어+ 려 어+ 다시는 어+ 혼자 올라가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어+ 봐 어+ 어+ 데 어+ 딘데와고양이 어+ 와. 어+ 어+ 사랑스러워, 우리 고양이. 봉아 <웃음> 어? 고양이는 달라봐봐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. 어, <웃음> 고양이는 너무 귀엽다. 사랑스러워. <웃음> 어? 어? 어? 어? 왜 이러지? 어? 어? 어? 어? 어? 왜 이러지? 왜 어? 이러지? Bong b 어! o 위위위위 위겐? n 이에요아니다다 n g 다다나 g b o n 다 Bong Bong b o n 랑 b 나 n g Bong 여기를 g Bong Bong Bong b o n 고 Bong Bong Bong Bong Bong b 나 n g 나 o 나 g Bong b o n 그, 그 저주를 저주, 풀 사람은 저주, 너밖에 없다. 없다 아니 어떻게 풀어줘 내가 어? 네 코보이가 나 어떻게 풀어주냐고 이 집에 들어가서 탈출만 하면 그 저주가 풀린다 진짜지? 그냥 여기서 들어가서 탈출만 하면 되는 거야? 그렇다 근데 이 저택 이름이 뭐야? 이 저택 이름은 아오니, 아오니 저택이다 아오니? 뭐 야오 알았어, 일단 들어가 볼게! 우와, 여긴 뭐야. 너무, 너무 무섭지 않아. 으아! 뭐야! 물이, 물이 왜 닫혔어? 아안 어, 열려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뭐야. 진짜. 문이 안 열려. 아, 깜짝이야, 진짜. 이것도 뭐야. 어, 왜 사진들이 있지? 어, 얘네들은 누구야? 히로시? 잘난 척하느라 못 나가 어 얘는 미카 이쁜 척하느라 못 나감 이 뭐야 여기서+ 여기서 이 집에서 못 나간 애들이야 어 어떻게 해 타켓이 그냥 못 나감 어얘 아, 바보네 그냥 어이구 너왜 그러냐 진짜 아 그래 나는 어떻게 해 나는 그냥 나갈 수 있어 왜 나는 코복이니까 열릴 리가 없지, 문이. 어떡하지? 어디로 나가? 나는 쟤네들처럼 저렇게 사진 속에 박히는 거 아니야? 으이 진짜... 자, 고봉아 정신 차리자. 어디든 가보자! 아, 어, 어, 오케이. 이 집은 왜 이렇게 큰 거야? 아, 어, 어디로 가? 어, 이번으로 가보자. 어 물이 왜 이렇게 많아, 진짜. 어? 뭐야, 이게 어두컴컴한 데는... 어 지하실 같은데? 그렇지. 꼭 이런 지하실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더라고. 으, 무서워. 어, 어떡해. 이 몰라. 그렇지? 알았어. 그럼 사다리만 찾으면 되겠네. 다시 돌아가자. 사다리. 사다리. 사다리. 사다리. 사다리. 사다리. 아, 이 방부터 들어가 보자. 와, 뭐 이렇게 책들이 많아. 아 사다리로 디서찾야되냐고아 진짜 어? 뭐야? 이 무슨 무슨 소리야, 이거? 아. 어? 어, 잠깐만. 여기서 나는 소리가 은데 소리가 여기서 나는 <목소리> 아! 아, 야, 아! 지 뭐야 저, 저거 뭐야 아, 어 잠깐만 정신이야 고 뭐가 정신이야 고 뭐가 정신이야 아, 아까 씹히가 여기가 아오니 자택이라고 했잖아 그럼 저괴물이 아오니란 얘기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떻게어떻어아아어 오르다. 괴물, 괴물이 어찌 어떻게 나 어떻게 거북이 어떻게 해? 어떻게 하냐고 나좀살려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말라고 어떻게 정체를 정체를 재량 느려 거북이 너 빨라. 아 도망간다 도망간! 숨어! 숨어! 숨어! 도 빨리 숨어! 아! 빨리 빨리 빨리 도망가! 도망가! 아! 저기 저기! 찾자! 아! 여기! 여기! 여기 숨어! 여기 숨어! 여기 숨어! 아, 아, 조용히! 조용히! 아, 가만히 있어! 가만히! 간다! 가! 가! 간다! 정신리자 사다리 찾으면돼 사다리 여기 있나? 어, 여긴 없고 여기 있나? 아 여기도 없고 제발 제발 사다리야 나와줘 어디있는 거야 어 찾았다! 사다리! 아싸! 사다리 하나 찾았어 어, 됐어 됐어 그두 개를 더 찾아야 되는데 정신차리고 사다리 찾아보자 잠깐만 여기 3층에 있는 거 같던데 3층으로 가봐야겠다 3층 3층으로 빨리 제 귀신이 든그괴물 있는, 있는 거 아니겠지 또. 아이, 보라색 괴물 뭐야 어? 저 뭐지? 어, 요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. 떨어질 수 있나? 간다. 아!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어, 아프다. 어, 사다리, 사다리. 어, 요 상자. 제발. 어 제발. 여기 있나? 어, 찾았다. 어, 잠깐만. 이 반전 뭐지? 어, 중요한 거 같은데? 어 잠깐만 어, 이거 또 무슨 소리지? 이거 이, 이, 이또 나타난 거 아니야? 어, 어, 설마? 아아아아아 사위가 저리가저리가 사위가 사위가 라색가 사위가 사위가 사가지마고 사위가 사위가 사위가 사위 대리! 마가토지가자 음. 가자! 가자! 가자! can't. 도 o u go, booty. c o 라이 o 뭐야? 이거 뭐지? you 가 o you go, you go, y o 오! 오! o you g 뭐! 뭐야? 야 어, 뭐야? 잠깐만. 야! 너 뭐야? y 어, 어. 어. 어? 뭐야? 머리가 커서 못들어오래 어? 뭐야? 가는 거야? 아... 아... 아, 아 정말 다행이다 아, 저 괴물 뭐야 진짜 너무 무서워 아우리 진짜 싫어 조심 나가자 빨리 사들 안에만 더 구하면 돼 정말 무서운 곳이야, 이 곳은 진짜. 아, 아 힘들어. 아, 사다리를 옷을 찾는 거야, 진짜. 하하, 아, 진짜. 어, 어디로 가야 돼? 야, 야. 어? 누구야? 아, 누군데 말을 건 거야? 나야, 다키시 어? 왜? 뭐야? 사진이 말을 해? 어, 잠깐만. 어, 어, 안녕? 어, 뭐야, 너왜거 갇혀 있는 거야? 구봉아너그 반지 찾았구나. 어.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내가 챙겨놨는데 나중에 탈출하게 되면 그 반지를 하늘 향해 올려 그러면 저주가 풀릴 거야 아 진짜? 어, 고마워 고마워 자내 사진 옆을 부셔봐 사다리가 있을 거야 어 진짜? 어 잠깐만 어 진짜? 어 잠깐만 어 사다리 진짜 사다리가 있다 어, 어 고마워 탁기시 진짜 고마워 고봉아 어! 아까 바보라고 했던 거 취소해. 아, 어. 미안해. 다키 씨, 아이엠 소리... 어디지? 이쪽 방인가? 여기인가? 아니야. 어! 저기다, 지하로 가는 길이다.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. 어, 이... 이... 이 소리는 또... 맞지로 저주를 풀어줘 어저어 아! 아! 아! 뭐야+ 뭐야 아+ 우니 아우니+ 아우니, 아우니! 와얘 뭐야 와우인데왜 이렇게 작아졌고 귀여워졌지? 야너 뭐야 오 나는 앙비야 앙비 어쨌든 진심으로 고마워 내 저주를 풀어줘서. 다행이다! 어쨌든 내가 저주를 풀어줬다니! 나도 기분이 좋은걸! 고봉아! <웃음> 어? 신비야! 우리 저주도 풍 김에 다 같이 즐겁게 귀신 잡으러 갈래? 아! 싫어! 싫어! 나 집에 갈 거야! 고봉아! 같이 귀신 잡으러 가자! 아 싫다고! 야! 고봉아! 야! 야!